안녕하세요. 어드벤텍 인베드드 IoT의 안 동원입니다. 이번에는 ADF 세 번째 세션으로 IoT 확산의 어려운 점과 이러한 어려운 점을 어떻게 파트너들과 협업을 통해서 극복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IoT 확산의 가장 어려운 점은 IoT 전문가들이 각 업계의 IoT 관점으로 접근하여 IoT를 접목시키려고 하는 점이 확산에좀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IoT 비즈니스를 드라이빙하기 위해서 IoT 업체에서 농업이나 의료에 IoT 관점으로 IoT를 적용시키려 할 경우에 각 업계의 전문가들 관점에서 봤을 때는 과연 이 솔루션을 투자하여 ROI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IoT는 각 업계가 적용하, 적용해서 각 업계의 전문가들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페이지에 나온 농업의 경우에는 해외 수박 농장의 예인데요. 어, 이 수박 수확에 대한 어, 예측을 통해서 수요 공급 그리고 어, 추락 가격까지 제어할 수 있는 아, 스토리를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수박 농장 해외 수박 농장의 예인데요. 어, 해외 수박 농장은 이제 그 생산량이 많을 경우에 가격이 폭락을 해서 농민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생산량이 너무 적으면 또 시장에서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이제 그 드론을 이용해서 그 수박 밭을 카메라로 스캔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캔된 사진을 가지고 수박의 그 생산량에 대한 예측을 할수 있습니다. 그 고해상도 카메라로 찍을 경우에 수박의 외관을 보고 수박이 이제 생산될 양을 예측을 할수 있고 그에 따라서 더 농사를 확산, 확산해서 지어야 될지 아니면 축소해야 될지에 대한 데이터가 나옵니다. 이렇게 농업에서 적용한 케이스는 IoT 전문가라기보다도 그 농사를 직접 수박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어떠한 어려운 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페인 포인트가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IT 업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통해서 종합적인 솔루션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의료에 대한 예인데요. 이 사진에 보시는 대로 엑스레이에 대한 그 명의가 폐암 예를 들어서 폐암의 명의가 엑스레이를 보고 폐암 진단을 합니다. 예, 이러한 과거에 폐암 진단했던 뭐 명의가 30년 동안 진단했던 상당히 많은 빅데이터 엑스레이에 대한 사진을 모아서 이 분이 어떻게 폐암 진단을 했는지에 대한 패턴을 찾아서 그런 빅데이터를 패턴을 찾을 수 있는 AI를 통해서 명의가 진단한 것처럼 IoT를 통해서 IoT의 빅데이터 빅데이터에 AI 알고리즘을 접목시켜서 진단할 수 있는 이러한 어, 메디컬 IoT도 어, 해외에선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이쪽에는 좀 챌린지가 있습니다 뭐 여기 써 있는 대로 그 의학 전문가와 IT 상호 간의 이해가 필요하고요 를두 번째는 또 우리나라도 많이 동일한 문제가 있죠 개인정보에 대한 제한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을본 페이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각 영역의 전문가 집단이 페인 포인트를 파악을 해야 하고요 이 페인 포인트를 파악한 부분을 어, IT 전문가들이 IoT 전문가들이 같이 협업을 통해서 어떠한 솔루션이 과연 이 현업에서 종사하고 계신 분들의 페인 포인트를 해결할 수 있냐에 대해 파악을 하는 게 향후에 IoT 비즈니스 확산을 위해서 가장 큰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명드린 대로 IoT의 긴 여정은 절대 혼자 할수 없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러므로 파트너 또는 업계 전문가와 협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어드밴텍과 함께 협업하고 있는 업계 전문가인 유진 로봇, 코어롱 베니트, 이눌기술과 같은 파트너 분들께서 실제 케이스를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